야 이거 상당히 넓은데 이거. 어 이제 소개를 좀 해주셔야죠. 난난 <웃음> 난 뭐가 뭔지 모르는데. <웃음> 여기가 일단 저희가 거래하는 곳이에요 어디어디야 여기 앞에? 네네 어 잠깐 천천히 가 속도가 느리단 말이야 <웃음> 오 잠깐만요 박제 오이 색깔 괜찮다 근데 이 색깔 실제로 존재하는 색인가요? 네 이거 실제로 존재하는 색 어. 제가 이제 공룡을 팔잖아요 아 네네 이걸 가져가시고 그리고 여기따 이제 놓고 가시는거 어. 오이 패럭스는 지금 아직 안팔린.. 뭐 가져가야되는데 안가져가신건가? 네네네 어어 저희가 알을 딱 넣어놓으면은 이제 테크놓고 이제 공룡 가져가시는거 어어 이제 앵그램이 안 뚫려있어서 이 송신기는 열어볼 수 없어서 이게 좀 아쉽네 여기는 뭐예요? 여기 그냥 놔둔 건가? 여기 예, 그냥 기다리면서 앉아 있으라고 아. 여기부터 이제 공룡 이제 보관하는 곳이요 어디 어디? 아 여기 큰데? 네 큰데 그 옆에 옆에 다이노 게이트는 뭐예요? 또 저기 어디요? 아 저기도 거래소인데 아 여기 2층도 있죠? 아 저기 있구나 아 넓네 이거는 뭐 만드는 주로 뭘 만드는 가짜예요 이건?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걸 왜 죽고 있는지 <웃음> 제가 한게 아니라서 아. 여기가 이제 종자 보관하는 곳이에요 여기. 뭐 어, 여기는 또뭐예요 여기 또 다른 입구인가? 어디요? 아 그냥 아까 그 로비에요 로비 아 그래요? 아 여기는 이제 공룡 키우는 곳? 네오 아 색깔별로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셨구나 근데 이렇게 색깔로 돼 있어도 알 보면 또 다른 색깔 나오지 않아요? 아니 아니 안나와요 종자가 하도 높아갖고 아 그래요? 이벤트라서 네. 아마 다른 색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니 아니 안나와요 요색들만? 네딱 그냥 오. 딱 보이는 색들만 여기가 이제 종자보관함? 네네 아, 바실로 앵글로피시도 있어요? 네네 이 PV2라서 별의별게 다 있구나 어 여기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예 준비하는 것들이요 다아 준비 아 뒤쪽은 아직 준비가 안된 것들 네 오케이 오케이 여, 여, 또 어디로 봐야 돼요 어아 2층 2층 2층 아 2층 2층은 진짜 별거 없는데 물 속에도 뭐가 있나요? 물 속에 이제 물 속에들 준비하려고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. 아 그냥 여기 공룡 키우는 데구나. 네, 공자 준비해주고. 이층 진짜 별게 없네. 오 눈뽕 당할 것 같은데 멀리서 보면 좀 이뻐요 여기는 이거를 이제 그 뭐야 호버 타고 한번 좀쭉 둘러보면 될것 같아요 야 호버 타고 이렇게 잠시 만 약간 그 현실로 따지면 약간 태양광 그런거 느낌? <웃음> 좀 멋지게 덮으려고 했었는데 더이상 설치가 안돼가지고 야집 진짜 크다 와 이때까지 본것 중에 역대급 규모인데? 물 속에 약간 주차장 같은 느낌은 뭐예요? 이건? 여, 여기에 이제 물고기 알까고 한곳 그리고 비매너 유저가 가끔씩 와가지고 여기서 보스를 가더라고요 여기서요? 네네 여기서? 네 여기서 <웃음> 렉스, 렉스 꺼내놓고 이제 막 왜 여기, 서가 <웃음> 여기, 이제 넓 넓.. 잖아요 여기, 다리 없었으면 엄청 넓거든요 여기, 가또 여기, 여기, 여기, 여기, 여기, 여기, 여기, 여기, 여기, 여기, 여기, 기 여기, 여기, 여거 여기, 여 클로너가 여기 있었구만 이게 끝이에요 여기는? 네네 음. 어 여기 또 문이 하나 더 있는데 요거는 직접 건축하신 건 아니시죠? 아, 직접 건축했어요 어 그래요? 네네 그 제가 그 제네시스2에 있는 거는 누가 해 주셨다고 어? 저긴 뭐예요? 상자만 있는 곳? 아 이거 저희가 이제 나눔도 하잖아요 가끔씩 아... 많을 때 그냥 한 번에 그냥 가져가라고 아직 구경 너무 잘했습니다